안녕하세요 예쁜남자 프리트맨 입니다. 오늘 메뉴가 투썸 케이크랑 매그넘 마이스크림 디코 두가지 맛은 준비했어요. 어, 빨라서 먹 라우 누텔라도 준비하고 마실 건 아메리카노 아, 오늘은 와이프 생일인데 그래서 이 투썸 케이크를 살고 되고 저 와이프한테 막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예쁜 말은 많이 못하지만 어, 저 와이프랑 만나고 인생은 너무 많이 바꿨어요 바뀌었어요. 어,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와이프가 오래오래 내 옆에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음, 너무 많이 사랑해요 죽을때도 같이 살자 오래오래 행복하고 어, 건강하고 살자 사랑해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라하마라힘 되게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조금만 남는 거는 가족들한테 아 와이프가 원래 케이크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만 남겼어요 이 뚜썸 케이크는 안 먹어보는 사람들 있으면 꼭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